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수 있다.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. 제2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제317조.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제318조.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,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치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제319조 준용규정, 소유물에 대한 반환청구, 소유물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는 준용합니다.